안녕하세요. 아이템 모바일 라임 운영중루루시스입니다 요즘은 스마트폰 하나만 사용하는 분들은 드물죠 대학생이나 직장인이라면 노트북 아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건지 태블릿까지 함께 사용하는 분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자 이런 스마트 기기들 공통적으로 전기, 배터리로 구동이 되는 기기들인데요 스마트폰들은 충전기가 빠지는 추세라지만 노트북이나 태블릿은 구매할 때마다 번들 충전기 정도는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렇지만 여러 기기를 한꺼번에 사용하는 분들 사용하는 기기가 늘어날 때마다 멀티탭에 충전기를 연결하다 보면 멀티탭 포트가 부족해지는 건 물론이고 케이블 정리도 힘들어지는 건 어쩔 수 없는데요 이런 경우 도움이 되는 것이 바로 멀티포트 충전기 여러 제품들이 판매되고 있지만 오늘은 유그린의 JN 100W 멀티포트 충전기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유그린 JN 100W 멀티포트 충전기. 유그린 브랜드가 꽤 인지도가 높은 브랜드라 이미 사용하고 있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수많은 브랜드가 있지만 중국 브랜드 중에서도 유그린이라면 우리나라 사용자들 사이에서도 꽤 호평을 받고 있는 브랜드이고요이 충전기가 신제품은 아니죠. 그렇지만 아까 보셨던 것처럼 여러 스마트 기기를 같이 사용하는 분들에게는 GAN 그리고 100W 출력이라는 스펙이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사각형 하얀색 큐브 박스 박스 디자인은 무척 깔끔하고요 박스 전면에는 유그린 로고와 제품 이미지 GAN 100W라는 제품 특징 정도가 보이고요 후면에는 이 충전기의 특징과 충전 스펙이 다시 빼곡히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제품은 유그린 글로벌 마케팅 팀으로부터 제품 소개를 해달라고 전달을 받게 되었는데요 제가 일부러 미국판을 요청했고요 직구를 자주 하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유그린이나 다른 브랜드의 EU 플러그는 보통 지름이 4mm로 우리나라나 독일의 4.8mm보다 얇습니다 콘센트에 꽂았을 때 헐렁거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어차피 돼지코를쓸 생각에 미국 버전을 요청했고요 미국 버전이 폴더블 플러그 디자인이라 경우에 따라서는 더 유용하게 사용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박스를 열어보면 박스와 마찬가지의 정사각형의 두툼한 충전기가 보이고요 그 아래 간단 설명서가 있지만 특별한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 출력 때문인지 충전기가 꽤 무거워서 내부 박스는 좀 찢어져 있는데요 충전기 본체도 박스와 마찬가지로 정사각형의 두툼한 두께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요청한 미국판, 보시다시피 11자 플러그를 가지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차피 대지코를 사용해야 한다면 폴더블의 장점을 가지고 있는 미국, 중국 버전이 오히려 더 효용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플러그가 위치한 측면에는 충전기 스펙이 빼곡히 기재가 되어 있는데요 영상으로 말씀드리면 뭐하겠습니까? 나중에 직접 테스트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반대편에는 충전을 사용하는 USB-C 포트 3개와 USB-A 포트 하나가 보이는데요 아, 이 부분도 스펙 말씀드리면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유그린 로고 반대쪽 하단에 100W 제품이라는 걸알수 있도록 출력이 기재되어 있고요 같은 디자인을 가진 65W 제품도 판매 중입니다 그 제품은 당연히 기재된 출력이 다를테고 로고와 출력이 인쇄된 면이 100W와 다르게 사선으로 디자인되어 있죠. 사용자마다 필요한 충전기 스펙은 다르니까요. 필요한 분들은 조금 저렴한 65W를 고민해보시는 것도 좋겠죠. 자 그렇지만 램과 마찬가지로 충전기도 용량이 빵빵하면 무조건 이득입니다. 충전기의 크기는 손바닥에 쏙 들어올 정도로 무척 작은 편입니다. 요즘 흔히들 사용하시는 6.6인치 스마트폰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 작은 크기고요 이 100W라는 고출력을 가지면서도 이런 작은 크기를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요즘 많이 들어보셨을 GAN 질화갈륨이 주요 소재로 사용되어서인데요 오른편은 구형, 실리콘 소재의 회로가 사용된 충전기입니다 용량도 72W에 불과하면서 무척 크기가 크다는 걸 바로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용량은 4분의 3 정도이면서도 크기는 거의 1.5배 이상인데요. 이 충전기 내부에는 스마트 기기를 충전할 때 필요한 전압과 전류를 조절해주는 스위칭 회로가 탑재되어 있는데 이 스위칭 회로의 소재가 실리콘에서 열 특성 등 효율 면에서 더 뛰어난 성능을 보이는 질화 관륨으로 변경되면서 충전기의 크기 역시도 작아진 겁니다. 그 다른 제조사의 GAN 충전기들도 마찬가지이고요. 같은 출력이라면 작은 편이 사용하기에 유리한 건 당연하고 충전기를 구매하실 때 고려하셔야 할 하나의 포인트입니다. 유그린 JN 100W 충전기의 충전 포트들 하나하나 100W 출력이 가능하다면 정말 베스트겠죠. 자 그렇지만 이 충전기 역시도 최대 100W의 출력을 여러 포트들이 나눠서 사용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 4개의 포트는 위로부터 USB-C1, USB-C2 포트가 하나의 세트이고 아래쪽 USB-C3 포트와 USB-A 포트가 출력을 공유합니다 이 포트를 어떻게 조합해서 사용하느냐에 따라 각 포트의 출력이 달라지는데요 USB-C1, USB-C2 두 포트 중 하나만 사용할 때 최대 100W 출력이 가능하고요 이두 포트를 동시에 사용하거나 USB-C3 또는 USB-A 포트에 기기를 연결하면 최대 출력은 지금 보시는 사진과 같이 포트 조합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됩니다. USB-C3, USB-A 포트를 제외하고 위쪽 두 개만 생각하자면 두 개의 포트 동시 사용 시에는 하나는 최대 45W, 다른 하나는 최대 30W로 사용이 가능하고요. USB-C3, USB-A 포트는 두 포트 합 최대 22.5W로 동작하면서 위의 포트들과는 별개로 구분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프로토콜도 차이가 좀 있는데요. USB-C1, USB-C2는 PD, PPS, 퀄컴 킥차지 4 플러스 등 최신 충전 스펙을 가지고 있고요. 아래쪽은 기존에 사용되던 퀄컴 킥차지나 애플 2.4A, 그리고 FCP나 SCP 등 구형 고속 충전 기기를 사용하도록 디자인이 되어 있다는 정도입니다. 스펙은 스펙이고, 이제 테스트를 해봐야 할 텐데요. 아쉽게도 저는 저전력 기기들만 사용 중이라 100W 최대 출력 테스트는 불가능합니다 USB-A 포트는 USB-C3와 공유하니까 의미가 없고 나머지 포트들로만 어느 정도의 성능을 보이는지 테스트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전기 멀티탭에 연결하고요 저는 외상 기기를 많이 사용해서 사용하는 멀티탭도 글로벌 제품이고요 그리고 이 충전기 테스트를 위해 유그린에서 케이블도 같이 보내주셨는데요 그런데 케이블 스펙이 어, 최대 240W? 아, 뭐 충전기가 최대 100W인데 뭘 이런 걸 보내셨는지 <웃음> 일단 보내주셨으니 사용을 해보긴 해야겠죠 네, 설명서는 필요 없고 자이 케이블은 맥북 충전에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포트에 케이블 연결하고요 테스터 연결하고 작년에 구매해서 사용 중인 맥북 에어 연결해 봅니다 자 충전이 시작되는데요 20V에서 암페어가 계속 올라가면서 충전이 시작됩니다 맥북 에어는 대기모드에서 40W 정도로 충전이 되는데요 바로 최대값에 근접하는 값으로 충전이 되는 걸볼수 있습니다 자 맥북 에어는 냅두고요 하나만 충전해볼 수는 없죠 아이패드 프로 같이 충전을 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케이블에 테스트 연결한 상태로 충전기 연결하고요. 자, 맥북 에어 충전이 중단되는데요. 이건 충전 포트를 공유하고 있어서 각포트에 충전값을 새로 계산해야 하기 때문에 포트 공유 타입의 멀티포트 충전기들은 모두 마찬가지로 잠시 충전이 끊어졌다가 충전기 스펙에 맞게 다시 충전을 시작합니다 그 최근 많이들 사용하시는 레노버 P11과 같이 파워 매니지먼트가 허접한 기기들은 이런 멀티포트 충전기에 연결하면 조금 위험할 수도 있죠 아이패드 프로도 충전기와 통신을 통해서 최적의 충전값을 찾아서 계속 암페어가 올라가고 있고요 맥북 에어가 42W, 아이패드 프로가 27W 정도 자 그리고 남은 포트는 USB C3 포트만 사용을 해보고요 자 케이블 연결하고 테스트 연결하고 제가 예전부터 사용하고 있는 유그린 C2 라이트닝 케이블을 아이패드 9세대에 연결합니다 아이패드 9세대가 최대 20W 충전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지금 배터리 잔량이 좀 남아있는 상태라 15W로만 충전이 되네요 세 기기 합쳐서 85W 정도로 충전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 충전기 온도는 32.9도, 지금 시간은 6시 33분 30분 정도 충전 안정성과 충전기 발열 측정을 해보겠습니다 10분 정도가 경과한 6시 43분이고요 충전기 온도는 41.7도, 아까보다 9도 정도 올라간 상태이고요 충전에는 별다른 문제 보이지 않습니다 다시 10분 정도 경과했고요. 충전 스펙 크게 차이가 없고 온도는 더 올라간 48.8도. 아 이제는 꽤 뜨거워요. 이제 30분이 경과한 73분. 자 지금 충전기 온도는 52.9도입니다. 아, 이제 시간이 경과한 만큼 충전 값들이 변하기 시작하는데요. 아이패드 9세대는 충전 속도가 느려서인지 16w 정도로 큰 변화가 없고요 아이패드 프로는 조금 내려갔어요 27W에서 20W로 많이 떨어졌는데요 충전기의 효율이 떨어진 것이 아니라 내장된 배터리 잔량이 높아지면서 배터리 노후화 방지를 위해 충전속도를 조절하는 겁니다 맥북 에어 역시도 이제 30W 초반대로 충전이 진행되는데요 맥북 에어의 경우에도 배터리 잔량이 높아지니 충전속도는 떨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굳이 테스트를 해보는 이유 우리나라의 ODM으로 판매되는 충전기들 리뷰나 테스트 의뢰가 많이 들어왔었는데요 지금도 판매되고 있는 제품들이 많지만 그 중에서 절반 정도는 이런 간단한 테스트조차도 통과하지 못한 제품들입니다 당연히 리뷰를 하지도 않았고 제품은 반납 몇번 충전기가 이상하다고 얘기를 했더니 어느 업체든 더 이상 리뷰나 테스트 의뢰를 해보지도 않습니다 <웃음> 어차피 그런 제품은 따로 리뷰 비용을 주신다 하더라도 어떤 인플루언서들처럼 테스트 없이 리뷰 같은 걸할 이유가 없죠 그에 반해서 이 유그린 충전기는 뭘 어떻게 달라는 얘기도 없으셨는데 스펙에 기재된 성능은 제대로 사용이 될 듯하네요. 이 리뷰 이전부터 우리나라에 판매되는 오뎀 제품들보다 유그린 제품에 대한 신뢰가 훨씬 더 높았지만 첫 리뷰에서도 그 기대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자 방금 테스트에서 보셨다시피 작은 크기에 괜찮은 성능을 가진 충전기라는 걸알수 있는데요. 아, 예전에 다른 멀티포트 충전기 리뷰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모든 분들에게 이런 멀티포트 충전기가 필요한 건 아닙니다 자 그렇지만 점전 테스트와 같이 여러 개의 스마트 기기를 소유하고 그런 기기들의 충전기를 하나로 해결하고 싶은 분들에게는 꽤 유용한 제품이라는 건 분명하고요 아쉬운 점이라면 최근 스마트폰들은 저주사별로 충전 스펙이 천차만별인데 이 유그린 충전기 역시도 PD나 PPS 등 기본 표준 충전 스펙은 지원을 하지만 예, 모든 스마트폰 제조사의 충전 스펙을 커버하지 못한다는 점 정도일 테고요 예, 그리고 저와 같이 저전력 기기들 중심으로 사용하는 분들이라면 이 100W 충전기라면 충분하겠지만 하드코어 유저들에게는 조금 아쉬움이 남는 출력이죠 예, 그래서인지 유그린에서 최대 200W 6개의 포트 중 2개의 포트는 개별로 최대 100W 출력이 가능한 충전기를 새롭게 출시를 하기도 했다는데요 아, 지금 판매 가격은 199달러 신제품이라 그런지 어마무시한 가격인데요 시간이 조금 지나면 가격이 내려갈는지는 모르겠지만 고출력이 필요한 분들은 참고를 해보시는 것도 좋겠죠 아무래도 듣보잡 제조사들에서 나오는 고출력 충전기들보다는 훨씬 더 괜찮은 제품일 거라 믿고요 저도 충전 스펙을 보고는 욕심이 났지만 아직은 이 100W 충전기만으로도 충분하다 못해 남는 스펙이라 직접 구매하거나 리뷰할 일은 아마 없을 듯 합니다 유그린 제품을 제공받아 리뷰를 했지만 개인적으로 유그린 제품을 사용해온 지도 5-6년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요 여러 브랜드의 제품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런 스마트 기기의 수명과 관련이 있는 제품들은 유그린과 같이 제대로 검증받은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조금 더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사용방법이 아닐까 싶네요 기왕 리뷰를 의뢰하실 거였다면 할인코드나 이런 것도 있었으면 좋았을 수도 있는데요 아 진짜 제품만 덜렁보내고 아무것도 없어서 아, 저 역시도 제품 소개 말고는 할게 없네요 예, 물론 그래서 더 부담없이 하고 싶은 소리 다 합니다만 <웃음> 예, 그럼 이걸로 오늘 유그린 GAM 1가0 w 충전기 리뷰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